이제 중개사법 진도를 마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이죠. 교재를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2편 파트2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 넘겨놓으면 이제 총설이 나오고요. 총설적으로 펴놓고 출판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공부할 이 법의 이름은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 등자가 부터 뭔가 더 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거래와 관련된 내용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고요 이건 세문제 남짓 정도의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이게 한 문제 이쪽이 두 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어, 미친 척하고 네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재작년에는 이게,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에다가 플러스 한 문제를 뭐 하나 정도 얹으면 한 일곱 문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어, 다 거래와 관련돼요. 거래와. 이것도 이제 취득이니까 거래죠. 여기도 거래고요. 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공법, 국토법에 있던 건데 국토법에 있는 내용을 이리 빼서 옮겨놓은 거죠. <웃음> 아 여기 지금 잘못 들어갔구나. 이거 나올 때 같이 나와야 돼. 먼저 나오네 페이지가. 거기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주목하시고요. 용어의 정의라고 그럴 때이 용어는 국어 사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인데, 원래 이제 여러분 학계론 공부하잖아요. 부동산 학계론에서 보면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런 말 나오죠. 들어봤어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부동산으로서 전통적인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진도를 마쳤던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이 있는데 중개 대상물은 뭐예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 토권, 입광공 다섯 개인데 이쪽 법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건축물까지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지만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때 예컨대 임목이나 공장재단으로 내면 임목은 신고하냐? 공장재단 신고하냐? 뭐안 한다고 그래야 돼. 또 하나는 이 전부를 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모두 부동산물의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틀려. 왜냐하면 이 법에서는 이 여기서는 토지나 건축물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공장 신고에 안에 아니에요. 합니다. 정신 차리고 공장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공장 재단입니다. 공장 재단 따라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이 있잖아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외에도 뭐가 더 있을 때 등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부동산에 토지건축물이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분양권,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할 때 부동산 등이란 말에 나오면 작게 네 가지가 있다. 토지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시작. 토지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니까 이거는 매매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고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고 랬으니까 외국인 등 일곱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매수인이든 외국인이 매도인이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임대차 계약당사자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밖에 없겠죠. 다만 외국인 등이 포함되니까 외국인이 임대인이든 외국인이 임차인이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거고 국가 등이라고 하면 국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걸 묶어서 표현한다면 국가 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그 밑에 강남구 이런 데가 자치단체고 또 이쪽으로 말하면 경기도 자치단체고 김포시도 자치단체죠. 걔네들을 말하는 거 공공기능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얘네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지방 증영 기업이라고 그러고 지방 공사, 지방 공단 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지방자가 들어가는 얘들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나 공사나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 지방 지방을 여기다가 이 지방에다 넣어 버리면 여기가 네 개가 있는 거지네 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지경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되고 서울특별시는 여기 있고 LH공사는 여기 있고 S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이거를 외울 때 여섯 개로 외우면 국지공, 지지지 이렇게 하는데 귀찮으니까 국지공 하면 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지공 그다음에 수도권 등이라고 하면 수도권만 있어요. 등자가 있으니까 더 있어요. 더 있잖아.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나 세종시를 포함하는데 에, 여러분에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정비하는 법이죠. 그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정비한단 말이야. 그럼 수도권이 제일 원이 크죠. 이게 뭐라고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게 되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외곽 수도권 외곽 쪽에 있는 애들은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합니다. 성장을 관리한다 그얘기예요 성장관리 권역 두 번째는요. 인구가 밀집되는 걸좀 막겠다라고 하는 과밀, 억제 권역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얘가 뭐예요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이세 가지 원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서울이 되는 거고요. 서울을 감싼 서울의 위성도시를 다 합쳐서 전체를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에 아니에요. 들어가죠. 뭐 서울이 수도권이 아니야. 여기 다 수도권인데. 정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어디냐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일부는 과미력적은요. 부평구 같은 데가 있고요. 인천광역시의 남구나 남동구면 아마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들어있으니까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광역시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역시가 대전광역시, 미트로 내려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오대광역시가 있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왜 알아두라고 그러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가면 상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서울 안에 있으면 9억원 이하여야 법이 적용되잖아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라면 서울을 뺀 나머지 과밀억제 그러니까 이쪽이죠 있죠 이쪽이라면 6억 9천 이하여야 되고 이렇게 상가법은 어 환산업산 보증금에 따라서 법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지역별로 다 다르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어정리상 서울, 과밀역적원역 가장 바깥에 수도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수도권과 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라고 한다면 수도권과 광역시와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높다 낮다? 높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그러면 에, 수도권과 광역시와 세종시를 뺀 나머지 지역은 앞자, 앞자리에다가 앞자빗자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비수도권 등 이러면 되고요 비수도권 등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데는 다 비수도권이 될수 있겠죠 접수됐어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여러분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부동산거래 신고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요 사전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가 투기할 목적이 있나?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당신 그땅왜 살려고 그래? 농사 짓는 거 맞아? 집 짓는 거 맞아? 이걸 확인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토지거래 허가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외국인 취득 등내에 따라서 취득 허가받는다 외국인 허가받는다 이게 네 가지 땅이 있잖아요 네 가지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네 가지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네 가지 토지는 외국인의 경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허가? 너 문화재 훼손하는 거 아니야? 이걸 따져보는 게 외국인 취득 허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도 그래 얼마에 샀는데 이걸 따지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해야죠 별도로 해야 됩니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냐 확인해 본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그거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고 그러는데 농취증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농사 짓는 거 맞아? 계획서 가져와 오 그래 농사 짓는 거 맞네 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농사 지을 목적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농치증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래 얼마에 사고 팔았어? 이 문제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얼마에 그러면 그 매수가격, 매매 대금으로 취득세라든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걸로 하잖아요. 따라서 세 가지의 경우는 이걸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허가 받으면 이 허가 받아야 되느냐 이 허가 받았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느냐 허가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둘중 하나는 안 받아도 돼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허가 안 받고 외국인 허가 받으면 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또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거래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타이틀이 뭐죠? 부동산거래신고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주목하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이 실거래가 10억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이 이렇게 건너가고 나중에 잔금이 들어가고 등기 서류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어, 당연히 등기를 한다면 등기소에 가겠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서를 내겠죠. 등기 신청서를 내는데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 서면에 들어가야 돼요. 자 만약 A로부터 B에게로 등기를 한다면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죠. 등기 원인 서면은 뭐예요? 매매계약서죠. 그럼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는데 매매계약서에다가 7억이라고 쓴다 말이지. 이런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는 7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낼 거고 또 매도인 쪽은 7억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낼 것입니다. 만약에 A가 옛날에 부동산을 살때 옛날에 부동산을 살때 5억 주고 샀어요 5억 주고 산 거를 지금 10억에 파는데 등기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에다가 7억이라고 써버리면 양도차익이 원래는 5억인데 양도차익이 2억 밖에 안되는 거죠. 이해 되나요? 그럼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니까 탈세가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온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탈세와 직관 직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국가가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니까 어떤 제도로 도입하냐면 계약서의 거민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야 매매를 하면 바로 등기소로 가지 말고 그 부동산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찾아가 계약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계약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서인데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없을 때 거민 도장을 찍어줘요. 이 계약서를 거민 계약서라고 그러고 그 거민 받은 계약서를 이렇게 가져가서 제출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치르면 바로 등기소로 가면 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을 들러서 확인을 받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7억으로 안 쓰고 10억에 가깝게 쓰지 않겠냐를 기대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는 거야 왜? 법인 제도가 있긴 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7억으로 쓰더라는 거야요 다운 계약서를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내고 다운 계약서 도장받고 다운 계약서를 제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민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안 나오지. 그러자 2006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했는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냐. 야 너네 매매했잖아. 그럼 매매 계약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의해서 이걸 제출함으로써 여기다가 신고 내용을 적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신고가액이 적혀있을 텐데 이 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액이 만약에 여기다 7억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 7억이 적정한지를 검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신고가격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가가 있으면 기준가 대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게 돼있다. 그래서 의심이 가면 통장사본이나 입금표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하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한 것이 바로 부동산거래 신고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발급해주고 이 신고필증이 등기신청서에 제출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잔금을 치르고 잔금 치르고 장금 날 등기 접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 사무소 차리면 어떻게 하죠? 평소 많이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장금 날짜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법무사 쪽에 직원이 와요. 그래서 등기 필요한 서류와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가야지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법무사 사무소의 통장으로 매수자가 취득세 비용과 등 어, 법무사 수수료가 있어요. 중개 보수처럼 법무사 쪽도 일해줬으니까. 그럼 통장에 입금하면 걔네들이 이제 취득세를 대신 대납하고 그 필증받고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받고 해가지고 예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접수까지 해주는 게 이제 법무사 쪽에서 하는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입한 것이 부동산거래 신고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직거래란 말이 나오고 중개거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A, B 간의 거래계약을 자기네끼리 했어요 이렇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중개업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에 저 지방의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사람끼리 농지를 사고 팔수 있겠죠 근데그 농지를 사고 팔때 마을 이장이 소개했어요 마을 이장이 쌀두 가만히 받고 세 가만히 받고 소개를 해준 거죠 자 이거는 중개거래예요? 직거래예요? 직거래입니다 왜냐? 마을 이장은 중개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이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소개했지만 어때요? 마을 이장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의 소개로 농지 매매가 됐다면 그건 직거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계약이 되는 걸 직거래라고 그래요. 또 마을 이장이 소개 안 했어도 팔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 서로 잘 알아서 알아서 자기네끼리 가격 결정해 가지고 사고 팔면 그게 다 직거래죠. 직거래가 되는 경우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고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A도 읽어 보고 사인해 줘요. 그러니까 A가 신고된 걸다 읽어 봐. 이상 없어.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다음 B도 읽어 봐요. 매수자도 신고 내용을 읽어보고 이상 없으면 비도 서명 또는 날인하죠 이렇게 신고 내용을 읽어보고 사인해 주는 거 서명이나 날인 서명이나 날인 여기 서명 또는 이 서명 밑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하는 문서는 두 개밖에 없잖아 중개서법이 두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 빼고는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죠 이게 공동신고예요 그러면 신고서를 갖다 내는 건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일방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중개업자 갑이 중개를 통해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중개행위가 되고 이게 거래잖아요 그래서 부를 때 중개 거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거래가 되면 개공에게만 신고무가 있기 때문에 개공이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 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개공이 신고서를 작성했으면 여기다가 자기만 간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A와 B의 서명 날인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해서 중개자가 중개를 완성했으면 중개사법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개사법의 내용은 다 지킨 겁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집으로 보내버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혼자서 작성하고 혼자서 서명 날인해서 자기가 제출하면 방문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매도인 한번 읽어보세요. 나 이렇게 신고할 거예요. 사인 좀 해줘요. 매수인 나 이렇게 신고할 건데 읽어보고 사인 좀 해줘요. 라고 하는 과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신고할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의 의무를 계곡만 지는 것이며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개업자만 그런 거야. 근데 매도인 쪽 중개업자, 매수인 쪽 중개업자 공동중개를 했다면 공동중개업자도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먼저 직거래. 직거래란 말이 나오면 중개업자가 없단 얘기야. 이런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랬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뜻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매도인도 읽어보고 서명날인, 매수인도 읽어보고 서명날인 해주는 게 공동신고요. 제출은 일방이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켜내겠지? 거래 당사자 간의 직거래의 경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런 맞는 문장이고, 공동으로 제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제출은 아뭐 하려고 손잡고 김포신청까지 가냐고 내는 건 그냥 혼자 가서 내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확인해 보고 사인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당사자 일방에 국가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등이야 국가등이 총몇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뭐였죠? 국지공 지지지 짧게 그냥 국지공 해도 돼 그러면 일방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일방에 l h 공사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개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하는 건데 지금은 중개업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A매도인과 B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A가 신고를 거부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신고서 써가지고 내려고 그러는데 A가 도망다니고 그래. 그렇다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일방이 B잖아요. 그럼 B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B가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수있 아,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 외에도 계약서 사본을 추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단독신고 사유서를 내야 돼요. 제가 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거부했다라고 이두 가지 서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거부한 사람 있잖아. 자,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 사람만 과태료가 있어요. 따라서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500만원 이 과태료잖아. 그러면 이 B는 신고를 했다. 단독신고 A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접수됐어요? 다음 계속해서 개공의 중개 거래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단 말이죠.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중개사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준 거잖아요. 중개사 법 여기는 중개사법. 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그 해당이란 말을 한글로는그란 뜻이에요. 그 그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일방에 국가 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 중에 국가 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만 신고합니다.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만 신고 물무를 부담한다고. 단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그 개공들이 공동으로 신고해 줘야 되는 거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공동으로 사인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라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신고하느냐 이거죠 이게 신고의 대상인 거고 한 장을 넘기시면 138페이지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이 나오죠 그 박스 첫 박스 안에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는 건데 책은 됐고 칠판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나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죠.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 아닙니까? 따라서 땅을 사고 팔았다, 건물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신고하는데 이때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런 기준이 있게 되면 1000제곱미터의 땅을 10개로 쪼개죠. 그러니까 토지를 열필지로 토지 분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면적으로 쪼개도 신고해야 되며 그다음 적은 지분으로 쪼개더라도 2분의 1 또는 10분의 1 지분으로 쪼개서 거래해도 신고해야 돼. 정리하면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아무리 적은 지분이라도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 토지의 경우는 지목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 어떤 지목이라도 신고해야 되며 건축물은 용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법, 건축법을 배우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각종의 용도에 상관없이 다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다 신고합니다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그러나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신고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알아 들었어요? 심지어 무허가 건물도 사유재산이면 신고해야 됩니다.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가요. 부동산 공급계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공급계약을 말을 바꾸면 최초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최초 분양계약. 다시 한번 부동산 공급계약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최초 분양계약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공급계약 관련 법률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바로 왼쪽에 있죠. 자 8가지 법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진민소규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데 이여 가지 법률을 어,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해 둬야 됩니다. 왜냐면 하 출제 위원이 문제를 낼 때는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이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셨나요? 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분양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의 신고 대상이냐? 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법은 뭐냐? 신도시 관련 법이 주택법이죠. 그러니까 신도시 쪽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다면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짜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설 공급하겠죠. 이때는 선분양을 합니다. 선분양. 그런데 30세대 미만의 경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축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20세대의 빌라를 지어서 선분양을 한다면 그 분양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신도시에서 삼성물산이 삼성레미안 아파트, 대우건설이 프르지오 아파트 GS건설이 자이아파트, 이런 것을 500세대, 600세대 건설 공급한다면, 그거를 공급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신고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600세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할 때, 내가 종호수를 정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걸 말을 바꾸면, 주택법상 부동산 공급계약을 말을 바꾸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이란 말이 아파트 분양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그러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뭐냐면 재건축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여러분이 공법 과목에서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법률이 국토의 이용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 및 이용행관 법률이고 국토법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 다음에 네. 여기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 등에 관한 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사업이 4개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거보다더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쉽게 정비사업 할수 있도록 빈집과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는 건 특별한 예외적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떨어져 나온 법이 이 법이 되는 거고 이 법은 이 법에 대한 특례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신속하게 정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둘다 뭐야? 정비법, 정비법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정비법을 통해서 어때요? 재건축을 한다면 강남의 음마아파트 천세대라,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천세대의 기존의 아파트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을 하고 이제 재건축이 들어갈 텐데 이때 천세대를 재건축하면 모든 건축 기타 비용을 기존 조합원이 부담해야 맞는 거죠. 청인이 지금 헐고 새로운 집을 지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래서 재건축이 들어간다면 500세대를 더 짓죠. 1500세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세대는 조합원 물량이고 나머지 500세대는 뭐야? 일반 분양을 하잖아. 그러면 재건축 관련 정비법으로도 분양계약이 있는, 있다는 거죠. 500세대만큼. 이게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또 분양계약이 있을 거고 이세네 번째는 상가의 상가. 이 법은 상가 분양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이겁니다. 근데 출제위원은 상가의 분양계약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이렇게 출제를 하며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땐 상가 분양 계약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게 어디냐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어느 정도 정비해서 구획을 정해가지고 이게 지어진 거거든 길이 빤듯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쵸? 그럼 이 상가를 어떤 중견 건설업체가 이 땅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라고 청사진을 만들고 팜플릿. 그걸 갖다가 비치파라솔 여름에 해놓고 판플리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가 한번 보세요 상가 한번 보세요 이게 아직 땅 파고 있을 때 분양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 학원 건물에 이 6층을 분양받은 사람이 두 명일 수도 있고 통으로 6층을 다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구분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 분양계약이 이거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럼 이건 택지에 관한 거고 이거는 신도시개발법이고 공공주택이니까 이거는 이제 서민들을 위한 거고 여기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 용지를 분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부동산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법들인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 때는 500, 600세대 중에 뭔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 재건축이 들어갈 때 일반 분양을 받았다. 상가 분양받았다. 택지 분양받았다.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아셨나요? 자 그런데 이걸 외울 때는요.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주도를 밝힌다는 거야. 주도를 밝혀서 돈을 막 써대는 거지. 그래서 빈곤해진 거야. 빈곤. 그래서 택도 없이 재산이 비어버린 거지. 그래서 주도빈곤, 택도공산 이렇게 외워. 여덟 글자짜린데요네 개, 네 개로 나눠서 외우고 네개짜리레외 때는 첫 글자에 강세를 주고 길게 읽어주면 돼 해봐요 따라해봐요 주도빈건택도공사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집에 가서 하면 실성했다 그래 요저 사람 요새 학원 나가더니 실성했네 하고 중얼중얼 되니까 학원에서 그게 유행가도 불러봐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저절로 나오잖아 유행가는 주도빈건택도공사 근데난안할 거야 귀찮아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냐. 건축법이 없음을 조심하라고요. 건축법이 없다. 자, 그 다음 칠판 보고요. 여러분 여기 분양권이란 말이 나오고 입주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험은 분양권으로 출제하지 않으면 입주권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출제하죠. 그래서 책에서 확인해보죠. 여러분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면 138 박스 안에 첫 번째 박스 동그라미 1번에 분양권 나옵니다. 분양권 옆에 밑줄 쳐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란 말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분양권 그러면 돼요. 체크했어요? 네. 읽어봐 밑줄 친거 시작.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봐. 전체 일치단결해서 시작.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주택법을 걸어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하게 되면 분양권이 되는데 그럼 제가 신도시에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 600세대를 공급하는데 내가 동호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분양계약은 여기고요. 제가 분양받고 2차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그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았다면 여기입니다. 여기. 분양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8가지 법률을 가지 법률을 아무거나 사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하면 여기를 표현한 건데 출제위원은 분양권으로 출제하지 않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한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할 때는 바쁘니까 그냥 상가 분양권 사고 팔면 신고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출제자는 길게 출제하는 거고 그런 거요 왼쪽에 한번 볼까요? 3번 5X 문제 3번 시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밑줄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 동그라미 이게 뭐야? 분양권 매매계약은 신고대상 2다 그래야지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었나요? 여기 있잖아요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OX문제 2번 시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끊고 거기까지 여기 봐봐 이렇게 냈잖아요 이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에서 끝났잖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이라고 안 하고 그럼 뭐야 이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제한 거야 지금 그럼 뭐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 때아 상가 분양계약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되니까 5조 3번은 X고요 확인했어요? OX문제 1번 시작 공인중개사법령상 종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요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몇 가지가 빠져? 세 가지가 빠지죠 여덟 가지가 어디서 나온 얘기야 지금 세 가지가 빠져 뭐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게 빠진다고요. 나 진짜 뛰어내리고 싶다. 진짜. 집중. 주목하세요. 뭘쓴 거야 거기다가 금방? 아입강공 아니라고? 그래? 셋째 칸을 봐봐. 셋째 칸에 보니까 신고 대상 아닌 거?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네? 하라는 것만 해. 거기다 따로 쓰고 그래. 다 있으니까. 여기 봐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거의 700페이지를 육박합니다. 기본서에 그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보라고 그러면 돌아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걸뺀게요약집입니다 근데 외학집에서 또뭘 뺍니까? 뭘 거기서 또 밑줄 치고 색칠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아셨어? 따라서 수업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칠판에서 할때 칠판만 보면 돼요. 책 보자 그러면 잠깐 책 보면 되는 거고. 나는 그런데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읽어보셔. 요약집이잖아. 에? 귀찮아. 읽지 말고. 민법이나 부동산학계라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할때 매매가 신고 대상이라는 거야. 에? 따라서 교환계약, 증여계약 신고하지 않습니다. 동거래가 없잖아. 상속 동거래가 없잖아. 수용은 공공기관인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가격이 투명하잖아요. 경매 경매는 돈 주고 사는 건데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경매 법정에서 투명하잖아 투명하니까 신고 안 하지 상속은 돈 거래가 없으니까 신고 안 하고 자그 다음에 지금 책 보면 안되고요. 그냥 여기 보셔야 돼요 이게 최초의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거래 신고죠 이 신고는 신고서에 의해서 합니다. 양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이렇게 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우리가 이걸 토지 면적 그럽니다. 근데이 땅을 갑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갑의 소유예요. 근데이 땅을 을이 살려고 합니다. 둘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는데 이때 땅을 쪼개요. 나는 500제곱미터만 살 거야. 그러면 계약 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죠. 그러면, 토지 면적은 1 0 0 0제곱고 계약 면적은 5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이 신고서에는, 토지 면적은 1 0 0 0제곱 계약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렇게 다 들어가. 자, 신고했어요. 신고하는데, 이 신고서에다가 잘못 쓴 거지.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계약 면적을 50제곱미터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잘쓴 거예요? 잘못 기재한 거야? 잘못 기재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고서를 내면 관할청에서는 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하는데, 신고필증에는 신고 내용이, 신고 내용이 그대로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서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가 적어서 신고필증을 줘. 그러면 신고필증을 받으면 읽어봐야 돼, 여기를. 읽어보았을 때 뭔가 잘못 기재가 된 점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계약 면적이 50이라고 돼있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주말을 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500이라고 쓰고 그 다음 직거래 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버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출합니다 이거를 정정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00제곱미터짜리 신고필증을 재발급을 해줍니다. 그런게 정정인데 정정신청서가 있어요 없어요? 정정신청서가 있어 없어? 없지. 신고필증으로 정정을 하는거죠. 신고필증으로 정정. 그런데 변경신고는 신고서가 있으며 해드 등의 신고도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신고서 여기도 신고서, 여기도 신고서가 있어 양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정 양식이 다 있어 우리 부동산거래 그래, 신고등에나 법률 시행규칙에 가면 양식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변경신고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들어갔어 정확하게 5 0 0조곱미터로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신고했잖아요 신고한 후에 신고 후에 매수인이 100제곱미터가 더 필요하다 100조곱미터 더 팔아라 그런 거지 알았다 내가 100더 팔게 그래서 둘의 합의에 의해서 면적이 얼마로 늘었지? 600으로 늘은 거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자, 신고가 정확했어? 잘못했어? 억하고 한번 보고 싶다 그말이야요 뛰어내리는 걸 다시 500조곱미터를 사고 팔기로 해서 신고를 500으로 했어 정확하게 했어 잘못했어 정확하게 했지. 정확한 이후에 100제곱미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 합의로 오다가. 자 따라서 이건 합의를 해야 하네. 합의를 해서 얼마나 바꾼 거야. 600으로. 그러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라는 게 있다니까. 양식이 있어요. 변경신고서는 양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변경 전에다가 500이라고. 계약면적 500, 계약면적 600. 그로 바꿔가지고 A도 서명 날인, B도 서명 날인 해서 제출하면 이게 변경 신고란 말이지. 그러면 600조 메타짜리 신고필증이 재발급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해제등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거야. 근데 나중에 계약이 깨져버린 거지. 해제, 무효, 취소, 해무치, 해제, 무효, 취소를 합쳐서 해제등이라고 그러고 해제등의 신고를 하면 돼요. 깨졌다라고 신고하는 게 해제등의 신고입니다. 그러면 위쪽 라인은 중개업자가 없다는 뜻이야.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중개업자가 있어 없어? 없고요. 아래쪽은 개공이 있는 라인이며 자 이거는 30일 안에 해야 되고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냐?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렇게 되고 안 하면 다 500만 원의 경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정신청은 할수 있다. 여기도 할수 있다. 여기도 할수 있다. 여기도 할수 있다. 있다고 여기는 하야한다예요 근데 여기는 또할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제등의 신고를 30일 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거 500만 원 요가 들어옵니다. 30일, 30일, 30일이면 500, 500,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중개업자가 없냐 이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주택을 사고 팔았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가 얼마냐면 10억이고 계약금 1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로부터 2주 후에 다른 중개사무소에 연락이 온 거야 그집 아직 안 나갔냐 12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누가 어? 10억에 판지 며칠 안 됐는데 12억에 사겠대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진짜 집 잘못 팔았는데 조금만 참았다가 팔걸 그런데 계약금 1억 받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계약금 1억은 내 돈이 아니야 아직 그냥 내가 받아서 보관만 하는 거지 그럼 받은 계약금에다가 뭐를 내돈 1억을 얹어서 2억을 어떻게 상환하고 이 계약을 자유롭게 깰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계약금 계약이 한 계약의 해제라고 하지. 근데 계약을 깼어요. 깨고 이쪽으로 다시 12억에 팔았지. 그럼 이 사람은 얼마에 플러스가 된 거야? 1억을 추가로 번 거죠. 참았다가 팔았으면 2억을 플러스 할수 있었는데. 어, 그때를 못 참아서 1억을 여기다 상환했잖아. 내 돈이나 내 돈. 그러니까 11억에 판 셈이지. 물론 양도세는 별개 문제지만, 그런데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런 거를 했다는 거를 중개업자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개업자가 중개해서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 중개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는 해야 될 일이 될수가 없는 거지 모르는데, 저네들이 깬 거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할수 있다 이렇게만 하는 거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에? 그럼 올해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당연히 계약이 깨졌으면 깨졌다라고 개공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줄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린 거죠. 알아들었어요? 자 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쪽이 뭐예요? 직거래. 중개업자 없다. 이건 중개업자 있다.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집중! 하시고.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신고자를 작성해서 공동으로 사인한다. 제출은 일방. 일방에 국가 등이 있다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한다. 단독 신고할 때는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걸 추가로 제출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고 못해요. 가야 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개공만 신고문로 부담하며 개공의 신고무가 있게 되면 당사자의 신고문 없어져버립니다. 30일 30일은요. 계약일로부터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야 되는 건 부동산거래 신고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60일 내야 되는 건 등기신청이에요. 근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내 등기 신청 안 해도 과태료가 있어요. 그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 거지. 이쪽은 우리가 담당하지만 계약일로부터니까 혹시 잔금일로부터 30일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만 애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언제부터 30일 내인지 언제부터라고 하는 어, 기산점 날짜 계산할 때 출발점을 알아둬야 돼 출발점 콜? 누가 고개만 끄덕끄덕 그래? 대답을 안고 그랬지 마스크 썼다고 그래서 내가 모를 줄 알아 음,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데 자그 다음에 지나니까 내가 그냥 자한 거야 또 상처받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중기업 어떻게 하냐고 어? 중기업 받아 받는 스트레스는 그 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단위도 크고 내가 얘기 안 했나? 한 15년 전에 강남에서 우리한테 배웠던 수강생이 사무실 차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초동의 아파트뭐 10억고 그랬습니다 10억에 팔겠다 해가지고 전날 매수자에게 연락 해서 10억에 팔겠다 내일 계약서 씁시다 해놨는데 밤 11시에 전화와가지고 1억만 더 받아줘요 그러잖아 10억에 팔겠다 해서 10억짜리 매수자 맞춰가지고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오늘 11억에 팔아달라고 말을 바꾼다니까 이런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되잖아 부동산 소재지 시군고요 그러니까 거래당사자의 주소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사무소 소재지가 나오면 안 되고 부동산 소재지예요 따라서 김포에 있는 건물을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사고 팔았다 주소지가 좀 강남구가 아니라 부동산 소지지 김포시장이야. 부평구의 부평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자는 부평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부평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자가 김포에 있는 토지 건물을 중개했다. 그러면 김포시장에 신고해야지 등록관청인 부평구청장이 신고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이야지. 그다음에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이며 원래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에 임대차는 신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요번에 상가 임대차 이렇게 바꾸겠지. 상가 임대차는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주택 임대차만 신고한다고. 공통적 신고사항부터 쉬셨다 하겠습니다.